안녕하세요 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 선발리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 지금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남자들의 로망 네브루스이의그 무술 절권도 편입니다 오늘 그 절권도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 지금 저 스스로도 너무나 흥분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절권도 제가 너무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고 너무 배워보고 싶었고 또이 절권도 그 고수로 알주신 이재성 관장님께서 굉장히 저의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오감을 현혹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재성 관장님을 만나서 또 절권도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절권도와 절권도 체육관에 대해서요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원장님은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쭉다 왔었는데 아.. 물품이 이 정도일 순간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로스리랑 일단은 각수량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성생성이껏 지금. 지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 원래 이 3번 출구로 나오셔야 더 가깝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네 2번 출구로 나왔는데 혹시 영답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선바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네 여기 앞에서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자마자 JTD 짐네 저희 체육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가보시죠. 와, 어 체육관 정말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어, 이게 체육관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안에 네. 지금 이재성 관장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장님! 아. 네. 어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뵙다가 아유, 저도 영상으로... 연예인을 보는 듯한 <웃음> 네, 네. 그런 기분. 연예인.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부스비 사부님은 제가 잘 네. 알고 있고, 네. 이게 어떻게 어... 사진이 붙어 있는 분들은 네. 이소령 사부님의 이제 마지막 개인 제자이신. 예. 네. 일대 태동 사부님이시고요 아, 네. 태동 사부님. 네, 네, 네. 네, 네. 네. 태동 사부님의 이제 집계 제자이신 제 스승님이신 이대 패트리첸 사부님이신. 아 네. 그럼 옆에 있는 저입니다 아, 그는... 아, 아분인 분이... 네. 역시 연예인 들이확 나는데요? <웃음> 뭐 이제 보통 체육관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제뭐 뭐 그런 시합 경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절권도 무술 자체가 이제 스포츠랑은 달라서 이런 시합 같은 건 없고 제가 이제. 예전에 무술하던 시절에는 이제 태권도를 할 때는 뭐 중국 시합이나 아니면 뭐 시대회나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승한 적몇번 있고요. 네, 환영님. 근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가. 예. 예. 딱 있는데 이거는 절권도 음. 훈련을 할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무술 훈련에서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트레이닝을 전공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트레이닝도 가르치고 이제 무술도 가르치고 두 가지를 다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공을 하신 건가요? 체육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보디빌딩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보디빌딩도 전공을 하셨어요? 뭐 시험 나간 건 아닌데 <웃음> 어쩐지 저 복근이 그냥 나온 복근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체육관 구조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좀 따로 뭐 트레이닝 룸을 따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네, 원래 이제 한쪽에서는 절권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좀 피트니스를 하려고 두 개의 공간을 이제 분리를 해놨었는데 관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협소해져서 기구들을 중간으로 배치해서 양쪽에서 이제 같이 트레이닝 할수 있게끔 양쪽 다 이제 절권도를? 네, 절권도도 하고 네. 기타 트레이닝도 아, 네. 습 예, 어디에나 걸려있는 이 불스리 사부님. <웃음> 네, 아. 제가 14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서 절권도를 접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또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미국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 스승님이신 베트리첸 사부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10년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러브도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스파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스파링이 일단 제일 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스파링을 네. 많이 하죠. 스파링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글러브를 끼고 하고 네. 기본 연습할 때는 뭐 미트 치거나 샌드백 치고 할 때는 이제 맨손으로 저희는, 음. 저희는 많이 치다 그러면 이제 하죠. 절권도는 기본적으로는 맨손인 상태에서 어떤 파이팅을 할수 있는 게 기본 네 그렇죠. 아아 네, 그리 저쪽 공간은 뭔가 이쪽 공간은 이쪽 공간에서 뭔가 훈련이 더 네. 많이 이루어지는 듯한 비트라든지뭐빠라든지 예, 예. 네, 이런 거는 네 저쪽보다 조금 넓어서 그래서 네. 네. 조금 단체 수업을 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일반 그런 어떤 그 매트가 깔려 있는 예, 그런 예. 체육관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신발을 또 신뢰를 착용하고 훈련하고 을 있기 때문에 음. 기타 뭐. 네. 실한 맨태즈이든 맨발로 출연하는건 아니라서. 네그렇게 네, 신발 신발을 신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실 밖에 나가서 경투를 하면은 맨발로 하지는 않아요. 음. 네. 아, 가장 현실과 네. 비슷한 네. 네. 상황 속에서 저기 그렇죠. 이래서 저희는 뭐 도복도 없고 도복도 없고. 네. 도복도 없고요. 네. 그 모든 수련생들은 그냥 자율복장으로 네, 수련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생활 밀착형 무릎이 <웃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드는데요 가끔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네. 수련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목놀림이 조금 다르다는 네,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왠지 수련복을 입으면 발도 가볍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복을 입고 있으면 조금 네, 그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아, 여그조권도 체육관에서는 네. 나 그걸 배제하고 가장 현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실력을 봤습니다. 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배우이자 무술인 이소영 사모님이 창시한 무술이고요. 그리고 무술적인 특징으로는 동작들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격투 자체가 어떤 룰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이제 사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고 단순화, 단순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벌써 이 <웃음> 절권도 티를 입으니까 뭔가 이 음향이 슉 교차되면서 뭔가 그 에너지가 샘솟는 듯한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설레반기 쳐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초심자들이 예. 네, 이제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시청자들이 처음에 체육관 보면 이제 예. 뭘 뭐부터 배울까 저 완전히 저를 초심자를 다루듯이 다루주시면서 네. 네, 좀 지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동작을 바로 따라하기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 동작을 제가 지도하는 데 일단 무술 자체가 지금 격투 무술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이제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는 지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에서 움직이는 이더크가두 번째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균형을 어떻게 잘 잡는지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잘 이동시키는지 그 다음에 타격 타격이나 서 있을 때 이런 배열이라든지 정렬 같은 게 엄청 중요하고. 마지막은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절권도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다섯 가지가 동작을 할때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잘 체크하면서 기본 동작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준비 됐습니다 어, 어, 일단 네. 그 스탠스를 서기 이전에 다른 무술들은 강한 손 강한 발을 이제 뒤에다가 두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강한 손 강한 발을 이제 앞에다가 두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른손 자리도 하면 뒤에 두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이제 앞에다가 놔두고 합니다 왜냐면 강한 손 강한 발은 말 그대로 힘을 강하게 빠르게 낼수 있는 손과 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까이 위치에 있으면 엄청 빠르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앞손과 앞발을 강한 손 강한 발을 앞으로 두고 오신 스탠스를 서고요 그리고 그 일단 설 때는 자연스럽게 네. 이제 그쪽으로 한번 미대신 네, 네.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걸음걸이를 걸음 걸을 때 한번 앞으로 편하게 한번 걸어보시게. 오케이 정지 오른손 잡으시면. 십저 사우스포인트. 어 사우스포인트. 네. 네. 어,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제 걸음걸이 목공이 있어요. 네. 사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너무 넓게 걷거나 이렇게 걷지는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걷는 상태에서 자 뒷발을 앞꿈치 기준으로 이렇게 90도로 음. 만들어 주시고. 음. 그리고 앞꿈치,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서 이제 왼발의 장신이 중간을 이제 일자로 세팅을해주는게 중요하거든요. 음. 한번 일자로 맞춰보세요. 네. 오케이. 일자로 맞추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선이 이제 상대방의 중심을 가리키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걸음걸이 스태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때 적합한 이제 넓이는 아니고 사실 넓이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넓게 서서 네. 네. 그다음 왼발은 이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로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네네 그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이제 허벅지 이런 성성의폭팔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오른 무릎 마찬가지로 살짝 구부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측면 구어를 봤을 때 무게 중심이 딱 5대5로 떨어지는 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뛰어보세요 네 너무 아이거나 너무 뒤면 안 되고 그리고 오른발 각도만큼 이제 몸 상도 똑같은 각도를 보고 있으면 돼요 음. 지금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고 내가 만4 5도로 보고 있다면 내 몸을 이렇게 4 5도로 보고 네. 있어요 여기 뜨죠? 네네 여기를 가리고 이 하는 거죠 이렇게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아 이렇게, 이렇게 아까 k a p i h